잘먹겠습니다 오시오 늦으면 주먹밥은 없소. 아유네 주먹밥 좀 주십시오. 주먹밥 아이고 배고픕니다. 여기다 아껴 먹어라. 네 감사합니다. 제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별이 사는 세상 반짝반짝 t